음 감자튀김 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 머리 좀 구해주세요 제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누굴까요? 바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아, 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실감나지 않습니까? 미용사 1인칭 시점 <웃음>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짧아요 아 뭐야 머리가 되게 예쁜데 이제 이런 머리는 사람들이 질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얼마만이에요, 지금? 어떤 거예요? 이렇게 짧게 치는 게. 아, 6년, 5년? 와, 6년, 네. 5년. 항상 1인 머리를 하고 살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자들의 그런 욕구는 조금씩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누구든지. 솔직히. 이 정도 길이 어때요? 어,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 약간 좀엽기저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갑니다 네아 <웃음>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물이예요 음. 아자또 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웃음> 뒤에는 좀 깔끔하게 치는 게낫죠아 네네 네좀 숙여 보시고 아,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튀어나왔구나 이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자 이제 위에 있는 머리 자를 건데 이 머리 특징이 뭐냐면 은 여기 정수리 기준으로 빗을 이렇게 대면 은 네. 1차 질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는 누르고 네. 여기만 띄워주는 거예요 앞머리를 이따가 뭔지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기 띄우면 안 이뻐요 이 머리는 위에를 누르시고 앞에를 띄우는 머리예요 동양의 두상에 사실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머리가 어울리면 은 진짜 존잘인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은이 머리를 하시면 지금 벌써 느낌이 오지 않아요? 가릴 수 있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은 존잘인 거네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웃음> 그렇게 야 정말 잘생겨지는데요 사람이 아... ASMR 들으세요 하나 둘셋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하세요 <웃음> 끝났어요 자 <웃음>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이 머리는 정면에서 보는 머리가 아니에요 네. 측면에서 보는 머리예요 머리 할 때도 늘 정면말고 측면으로 예쁘게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이 머리는 측면이 예쁜 머리기 때문에 네. 딱 친구들 봤을 때 어, 머리가 확실히 예쁘다는 라 말을 네.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가 바로 악의 근원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악의 근원지예요 이런 끝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샴푸하고 한번더 볼게요 네, 알습니다 뚜껑만 빼고 다 말려주시면 돼요 이제 위에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앞쪽으로 앞머리도 띄우지 않아도 돼요. 열 주고, 눌러 주고, 열 주고, 눌러 주고, 열 주고, 눌러 주고. 자, 이게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됩니다. 혹은 앞으로 갈수록 올라가게. 위에는 앞으로 일자로. 좀 젖은 느낌이 좋으면 이렇게 액체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귀감편에도 괜찮습니다 눈을 떠주세요 괜찮아 어, 와 진짜 너무 예쁜데요? 옆머리 확실히 다르죠? 어, 아, 옆에 이렇게 생겼었구나 여기를 아, 띄우라 소리예요 그렇구나. 여기를 여긴 누르고 네. 여기를 띄우라 소리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몇십 배는 훨씬 더아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말씀해 주시네 아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감상에 표현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가시면 돼요 아이제 그냥 가하면 되나요? 네 아, 일어나 네. 보시고 아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